구독과 좋아요, 를 부탁해요. 제발. 안녕하세요 유튜브도 명을샀으잘 들리나? 자 유튜브도 명을 드디어 구매했습니다 자 루트패드 잘급유튜버들이 쓰는 튜브패드 지금 나보겠습니다 개인 방송 장비오토해 <웃음> 삼각대. 조명 삼송대배 베이 방송 짱배이 방송 담배. 도 있고 송 담배. 베이 방송 담배. 베이 방송 담배. 베이 담이 이거 런 식으로 해서 세워 는거다 이렇게 이걸 입기 보다가 세워 냅니 이따가 세워 보도록 하고, 자 이제 특정 유튜버들이 쓰는 특정 조명 룩스 페들 43인치 조명의 크기가 꽤 있네. 아, 멋지다. 제일 요겁니다. 요 지금 보면 크기가 제법 커요. 그러면 개봉하겠습니다. 오, 자, 있어 보입니다. 자, 이거 펄명서 그리고 얼. 어, 하면서 아, 모로 형태로 했어요. 요건 뭐야? 모요 있는 선가? 자. 그리고 바로 요게 바로 그 조명. 이렇게요. 어, 네, 이렇게 생겼구나. 와, 거의 모니터만 한데? 네, 작은 모니터 같은 느낌이에요. 자. 뒤에 후면. 후면. 전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조립은 일단 해보기로 하고. 이거는 뭐, 모니터 말고 조명이에요. 이거는 아타 이거는 네. 파워케이. 그럼 이제. 삼각대를 사용해서 한번연결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이게 지금 인터넷 평에서는 삼각대랑 연결되는 게 짱짱하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모르니다 <웃음> 여기 그래, <웃음> 여기 불안하네. 관절이 좀 불안하네. 어, 잘 껴지는지도 모르겠어. 여기여기 응. 풀어서 다, 다, 다. 이네 쏙 들어간다. 자, 여기 들어갈 때쏙 놓아야 된다. 그거 참고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자, 유튜브 조명은 얼굴이 그림자가 질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쏴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게 하고 연결 한번 해서 이렇게 여기 뒤에아나타 꽂아주고. 자면 연결 띠 자, 하나 둘셋 보이십니까? 오 밝습니다. 자봤나요자 여기서 밝혀 올려보겠습니다. 오오오 빛깔이 조금 노란 빛으로 바뀌기도 하고 오 색감이 다르네. 오 흰색부터 노란 약간 노란 빛 나기까지. 음 여기 좌측에 있는 거랑 우측에 있는 걸 돌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뒤로 잠깐. 자. 요걸 돌리면 밝기 조절이 되는 거고. 요걸 돌리면 이제 색상이 좀 변하는 거예요. 네. 요렇게 되십니다. 자, 요걸 해서 제 얼굴이 비춰서 뽀선시하게 나오는지 요걸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용해 볼게요. 자. 제 뒤를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대가 아주 짠짠한 거같자얼굴 자, 과연 무 사실 잘 나올지 어 살짝 얼굴 발을어요 펴서 볼게요 어때요? 오 네, 조금만 각도 더 올리면 얼굴 쪽으로 조금만 더 비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그림자가 막지나요오 괜찮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아, 네. 밝아요 밝아요 아 밝아요? 네아 좋아요 효과가 있네 자 여기 역시 고급 장비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음. 저희가 이 공간을 유튜브실로 만들 건데 다 완성해서 인증샷을 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